오늘 말씀은 자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를 또 원하시죠. 율법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의 행한다. 묵시가 없는 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지혜의 말씀 자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묵시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존 영어로 비존인데 어, 단순히 어떤 야망이나 꿈이 아니라 스피리얼 인사이트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보는 거죠 뭘 보냐면 보이지 않지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나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는 게 묵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만일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 보이는 걸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면 묵시가 없는 거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묵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올바른 묵시를 갖는다 해도 올바른 묵시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볼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지금 현재 나와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신실하게 함께하시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기를 바라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저절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보이는 상황만 보고,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반드시 나의 삶의 최고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배열하시고 섭리하신 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음.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37절에서 내 눈을 들이켜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시0편 기자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허탄한걸 보지 않고 주의 길에서 살아나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건 날마다 요와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역사 속에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결국은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보는 거죠. 비전을 갖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이유는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많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목숨까지 주시면서까지 예비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하로 율법을 억조이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에, 묵시, 묵시를 묵시 보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 더욱 감사하며 기뻐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